죽음의 충동. 빈곤 우울증. 만성적 빈곤에 무기력감 빠져들다 자포자기. 현실감 제로의 상태에서 죽은 아들을 장롱 속에 넣기도 그는 고개를 숙였다. 평소 몸이 아프던 4살 빼기 아들은 몇 달째 밥을 잘 먹지 못했다. 특히 숨지기 직전 일주일 동안은 거의 밥알을 씹어넘길 수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지켜보기만 했다.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이다. 아들이 죽자 아내는 주검을 이불에 싸서 장롱에 넣었다. 역시 그는 지켜보기만 했다. 그의 무력감에 아들이 죽었다. 실업 또는 빈곤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최초의 태도는 몽부림이다 그러나 발버둥 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심해지면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런 실험이 있다. 결코 도망칠 수 없는 우리의 쥐를 가둬놓고 1분마다 전기자극을 가한다. 쥐는 통증을 피하기 위해 가진 애를 쓴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일분에한 번씩 가차 없이 통증이 계속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쥐는 더 이상 자극을 피하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실제로 쥐의 신경계가 통증에 무감각해지도록 변했다는 것이다. 쥐의 신경계는 고통에 대해 더 이상 경보 신호를 울리지 않는다. 쥐가 통증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된 순간 쥐에겐 진정한 무력감이 찾아오는 것이다. 극심한 경기 불황 속에서 빈곤이 내상화하고 있다. 매분마다 전기 자극이 반복될 때 구랑은 빈곤의 한계선상에 서있는 사람들에게 해일처럼 덮쳐온다. 출구 없는 쥐가 탈출의 노력을 포기하되, 가난한 사람들은 체념의 수렁에 빠진다. 내 짐이 무거워 어찌알바 몰랐다. 사건은 이렇다. 12월 18일 대구시 한 월세방 장롱에서 빼빼마은 4살 베기 어린이가 숨져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부검 결과 아이는 또래 체중의 3분의 1인 5kg으로 기아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의 두살 여동생 또한 심한 탈수 증세와 영양실조로 병원에 시여가 치료를 받아야 했다. 막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아이의 아버지 38세 김아무개 씨는 아이가 아픈데도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죽은 뒤 장롱에 넣어둔 이유에 대해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 어찌알바 몰랐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전 판단 정지 현실감 제로의 상태가 되는 이유를 완벽한 무력감으로 설명한다. 강북 삼성병원 정신과 신양철 박사는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면 시야가 좁아지고 융통성이 떨어지게 된다. 자신에게 생각나는 유일한 방법. 그것도 보통 사람에겐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해당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신 박사는 분리라는 일종의 방어기제인데 무관심을 통해 죄책감이나 공포, 불안을 잇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가 죽은 다음날 아버지는 평소처럼 일감을 찾아 용역회사로 출근했다가 저녁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비가해보니 아내가 숨진 아이를 이미 이불로 싸서 장롱에 안치한 상태였다. 김씨는 여는 날과 다름없이 집에서 잠을 잤고 이튿날 인근 성당 교인이 쌀과 김치를 가지고 방문해 아이의 안부를 묻자 선선히 장롱 속 아이를 보여주며 이미 죽었다고 밝혔다. 김씨가 처음부터 이처럼 무력했던 것은 아니다. 숨진 아이를 3년 넘게 진찰했던 수학과 의사 김호씨는 처음은 부부가 함께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찾아왔었다. 결코 부여한 차림새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화목해 보였고 기늦게 결혼사진을 찍은 기념으로 떡을 했다며 병원에 갖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4년 동안 속해 있던 용역회사의 차 아무개 소장도 김씨에 대해 착하고 성실했다라고 평가했다. 오린 가난과 희립형을 앓는 아이들의 지친 김씨는 아들과 질병과 죽음의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상신호가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포착됐던 듯하다. 차 소장은 예전엔 한 달에 26에서 27일까지 일할 정도로 악착 같았는데 1년여 전부터 인력시장에도 늦게 나오고 게을러졌다. 두달 전엔 아이가 아프다기에 그러면 더 열심히 벌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꾸짖기도 했다. 12월엔 보름 정도밖엔 일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우원장도 지난해부터 부인의 깨매멍 자국이 자주 눈에 띄었고 올해 초인 형편이 어렵다며 7살 큰딸을 사회복지시설로 보내기로 했다고 전해와 가정상황이 위기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했다고 덧붙였다. 불화의 부피가 불어나는 것과는 반비례로 가난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았다. 최근 5년 동안 김 씨네 가족은 한 동네에서만 세 차례 이사를 다녔다. 전세 1천만원, 보증금 350만원, 1년 월세 300만원, 보증금 100만원, 일년 월세 250만원으로 형편은 점점 쪼그라들었다. 여기에 두 아이가 희귀난 치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찰랑거리는 불행의 잔이 흘러넘치기 직전 마지막 한 방울이 되었던 듯하다. 가난의 무게가 점점 쌓아가면서 신경정신과 전문의 정혜신씨는 빈곤이 끼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한다. 정신과에서는 객관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단계별로 정해놓은 것이 있다. 개인이 좀처럼 헤어나오기 힘든 만성적 빈곤은 매우 극심한 수준의 스트레스 단계에 속한다. 과도한 스트레스에 늘 압박을 받게 되면 신경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선 비상경보를 울릴 수 없게 된다. 그는 이런 정신적 손상을 신체가 마비된 환자들에게 빗대어 말했다.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들은 모세찔이거나 뜨거운 게 닿아도 통증을 느낄 수 없다. 아프지 않으니 그대로 상처를 내버려 두기 때문에 폐혈증이나 욕창 등이 심해져 결국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 만성적 빈곤으로 무기력감에 빠져들면 이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물결에 떠내려가는 듯한 자포자기 심정이 돼버린다. 자신을 비롯해 가족의 고통에도 둔감해지는 것이다. 김씨의 딱한 사연이 전해지자 집 앞에 누군가 쌀과 라면을 갖다 놓았다. 빈곤문제연구소 유정순 소장이 최근 상담했던 한 가정도 그런 사례다. 호텔에서 중간관리자로 일하던 40대 초반의 가장 기마무개 씨는 구조조정으로 회사에서 잘렸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학습지 교사를 하던 부인이 승진을 위해 신용카드로 구매했던 교재 2천만원어치가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왔다. 카드 몇 장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몸부림쳤지만 빚은 빚을 굴렸다. 실직한 남편은 처음 몇달 동안은 발품을 팔며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이내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게 됐다. 무능한 가장을 탓하는 가족들과는 말문을 닫은 채 강아지만 껴안고 하루하루를 보냈다. 외유소장은 남편에겐 아내보다 세상과 접촉하는 유일한 끈인 강아지가 더 걱정스러운 존재였다고 말한다. 아내가 점심을 굶어도 무심한 남편은 강아지만은 꼭기니를 챙겨줬다. 집안 가구 전체에 압류 딱지가 붙었는데도 꼼짝 안하던 남편은 법원 집행관들이 강아지 귀에 압류 종이를 스테이플러로 박자불같이날 뛰었다. 생명을 이렇게 험하게 다뤄도 되냐면서 등교 안하는 아이, 방치하는 아버지, 외유소장은 긴곤 우울증에는 단계가 있다고 말한다. 처음엔 발버둥치는 단계입니다.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일을 구상하면서 바쁘게 보내죠. 하지만 원하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더 이상 남에게 상처받는 것이 겁나는 단계에 이릅니다. 남에게 소외되기 싫으니까 스스로 소외를 시키는 거죠. 점점 사회의 관계망에서 고립되면 우울증이라는 자기만의 방에 갇히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빈곤이 대물림되는 것처럼 우울이 대물림되기도 한다. 서울 송파구의 재개발 동네에 사는 16상 형태는 3개월 전부터 학교를 나가지 않았다. 두살때 어머니와 사별한 뒤 함께 살던 할머니조차 초등학교 때 돌아가신 이래 형태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다. 그냥 학교에 가기 싫어 등교를 하지 않게 된 형태는 가끔 복지관에 가서 인터넷을 하는 이외엔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공장에서 일해한 달에 100만원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형태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 아들이 집에서 하루 종일 지내면 전화통화를 많이 할까 염려되어 전화도 놓지 않았다. 휴대전화도 없는 형태는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선생님들조차 연락하지 않는다. 송파종합사회복지관의 이은주 상담원은 어릴 적부터 무관심과 무력감이 몸에 배어 그런지 형태는 어디서나 방관자처럼 행동한다. 가끔 어떤 일에 흥미를 잠깐씩 보이기는 하나 관심은 절대 갖지 않는다. 학교를 비롯해 사회적인 관계 속에 자기는 동떨어진 사람처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복지관에 등록된 극빈층 아동 청소년들은 복지관에서 어느 정도 보살핌을 줄수 있지만 형태처럼 아버지가 근로능력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마련 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자신이 사는 동네가 폭력불결 빈곤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울증에 영향을 끼친다 발버둥치는 이노숙자 쉼터에서 빈곤으로 인한 무기력감은 노숙인이 되어가는 심리적 과정에서 극대화된다 노숙자 쉼터에서 정신상담치료활동을 하는 정신과 의사 김현수씨는 이를 관습적인 삶의 폭이라고 명명했다 보통 사람들은 사회가 제시하는 관습규범을 따라가려고 애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절대적 한계 상황에 이르면 범죄, 노숙, 유기 같은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어차피 이 사회에서 내가 발버둥 쳐봐야 관습이나 규범 안에선 행복할 수 없으니 내게 편한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생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삶에 눈 뜨고 난뒤 노숙자들은 예전의 기억을 스스로 말소하기도 한다. 구정의 피가 계속되다 보면 과거의 일부가 저절로 잊혀지기도 하는 것이다. 김현수씨는 때로 노숙자들이 자활후근기관 등을 통해 일자리를 얻더라도 이내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꼭 돈이나 물질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계층상향 이동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선 치유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무조건 돈 벌어야 하고 땅 사둬야 하고 서울대 가야 한다고 부르짖는데 이런 절대적 기준들을 절대로 채울 수 없는 빈곤층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 단지 취업시키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는 빈곤층에게 필요한 것은 빵뿐만이 아니다. 영원의 빵, 장미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